미스터트롯트의첫 스피노프 예능이 확정됐습니다. TV 조선 트랄랄라 브라더스 측은 19일 미스터트롯트의 스피노프 프로그램 트랄랄라 브라더스가 런칭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월 14일 종영한 TV 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트는 최고 시청률 24%를 기록하는 등 방역 내내 폭발적인 시청률과 화제성을 자랑하며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대한민국 원조 트로트 오디션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호평 속에 화려하게 탄생한 미스터 트로트 탑세븐, 안성훈, 박지현, 진혜성, 나상도, 최수호, 진욱, 박성훈의 향후 활동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스터 트로트의 첫 스피노프 예능 트랄랄라 브라더스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트랄랄라 브라더스는 미스터 트로트 탑세븐과 송민준, 윤준엽등 화제의 참가자 3인이 뭉쳐 게임과 고품격 라이브를 즐기는 게임앤음악쇼인데요. 5060부터 MZ세대까지 세대막론에 남녀노소 모두를 사로잡을 흥폭발 예능 탄생이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미스터트로트본 방송에서는 볼수 없었던 트로트 스타 10인의 숨겨진 매력과 다양한 끼가 공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경연에 집중하느라 예능에 목말랐던 트로트 스타 10인은 노래는 기본, 퀴즈, 몸게임, 두뇌게임 등 다양한 예능이 접목된 트랄랄라 브라더스를 통해 본격 예능에 도전합니다. 트랄랄라 브라더스는 런칭 소식을 시작으로 MC 공개, 첫 녹화 에피소드 선공개 등 다양한 콘텐츠를 노출하며 예비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높여갈 예정입니다. 한편 TV 조선 트랄랄라 브라더스는 오는 5월 첫 방송됩니다.